500원? 300원? 300원! <웃음> 와, 여러분, 이제다 얼마인지 아세요? 바닥에 <웃음> 여러분이 아아아아 <웃음> 다 보여? 너무 예쁘다. 저희 둘다한 시장에서 산 옷을 입고, 저희는 일단 오늘은 조식을 먼저 먹으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볼게요. 응. 가 보시죠. <목소리> 샐러드가 메뉴가 바뀌었네요? 네 양삭추가 오늘 잘 생겼어요 아 메뉴가 그래도 왜 바뀌는구나 좋네 여기 계란말이랑 먹으러 는 살코 은지씨 아침 조식을 먹고 왔고 오늘은 베트남 물가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물가가 저렴한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트로 먼저 가볼게요 할인 코드를 적용해서 원래 8 8 0 0 0이었는데4 네. 8 0 0 0으로 깎았어요 14분 거리인데 한 4천원 정도인데 그랩. 그래. 할인코드가 있으셔가지고 지금 2,000원에 이시를 타고 갈수 있습니다. You c 코 m 아유 y 이 o r e a you my fan? Okay, nang nang nang. Nang nang? okay. Yeah, okay. Yeah. I'm good t i o d 롯데마트 저는 지금 다낭의 제일 큰 마트라는 롯데마트에 왔는데 규모가 좀 상당히 커요 여기서 우리 한국이랑 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물가를 비교해드리고 또 여기가 좋은 게 바로 옆에 저기 대관람차 제가 원래 가보려고 했었던 저 대관람차가 있거든요. 갔다가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가. 오 정말 다낭처럼 이렇게 농이 있네요. 파도세리아도 있어. 그렇네. 이렇게 한국어가 써 있네. 일단 아이가 먼저 버스 탑승. 괜찮은가? 오케이. 롯데마트. 아까 한국 마트 갔네요. 그러니까. 어 물가 비교하기 학교. 어. 어어 이게 뭐야? 거의 한 300원. 허어! 300원. 300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베트남 응. 젤리인데 <웃음> 응, 맛있어? 어, 어 진짜 맛있어. 그럼 나도 살래. 13,000원이면 그렇게 싼건 아니네. 응. 근데 양을 보면 뭐... <웃음> 그냥 근데, 근데 미안해 너무 정말 무겁긴 해 미안해 <웃음> 블로그에 나와있어요 한동안 엄청 많이 드셨고 근데 이게 하나에 1800원 밖에 안 해? 음. 진짜 싸다 그리고 진정한 커피가 베트남에서 유명한 것 같은데 2500원? 오 저렴 2500원? 그럼 이거좀 사줘야지 음. 한밤에 6번으로 동침하고 자면 다섯 명을 낳았다는 수 혹시 살래? 나 이거 미래의 남편 주려고 일단 하나 샀어 어디 있어? 다섯 명이잖냐너 미래 남편 혹시 줄래? 과일물가 비교 2만동 만원 이렇게 귀여운 수박이 5천만 특이한 과일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샀습니다 저는 좀술 선물 위주, 베트남 술 이건 그냥 눈으로잡는 것으로 힘들어요 저는 지금 메일을 받으러 갑니다 여기는 숙소에서 한 8분 거리고요 찾았습니다 저는 패디를 사러 왔습니다 왜냐면 한국에서 패디는 아주 비기 때문이죠? 항상. 물가를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항상 캐기를 하고 싶은데 그 아트를 하면 너무 비싸가지고 못했거든요 <목소리> 아, <목소리> 너무 귀여워 어떡해 나 여기 너무 좋아 나, 벌써 좋아? 나 여기서 밖길 너무 잘 게. 한 촉촉촉. 뒤가 <목소리> 조금 조금씩 내리는데 일단 도착했어요 여기 진짜 완전 좀 찐맛집스럽죠? 진짜 비주얼 된다. 밤미 반미 맛있겠다 밤미랑 반쎄요. 반미. 와, 여러분 이게 다 얼만지 아세요? 이게 하나로 8,000원 정도예요. 진심대다. 저는 반쎄요하고 물자 시켰습니다. 물가 시간이요 아니에요. 오늘 의 마지막 물가 촬영이에요. 호텔 라운지는 얼마일지 호텔 라운지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게 22만 동이면 만 원인가? 셈이다? 22만 동? 응. 이만 원이래? 우리 왜안 갔어? 인, 인당 거, 어. 우리 왜안 갔냐고? 우리 진짜 바보다 적광 여기 올라가기 전에 호텔 세파 가격을 한번 알아볼까요? 호텔 마사지는 좀 비싼 편입니다 그래도 한국에 비해서는 저렴하긴 하지만 어쨌든 막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완전 우주선 같아요 바닥 야경이다고요 너무 예쁘다 지금 3 5층원에 도착했고 수고하가 8천원인건가? 응 저희는 숙소로 돌아갑니다 내일 PCR 검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이 정도 해야 됩니다 이제 돌아가고 싶어 네 빠이 어떻게 받아야지 안할 거야? <목소리>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너무 아파 <웃음> <웃음> 아래 <너무 아파. 웃음> <웃음> <찾는> 까지 들어간다고 <웃음> 두번 넘은 거 같아 아 <웃음> 진짜 아니야. 아니 한 번밖에 안 놓. <웃음> 너의 마음이 두번 질렸지? 아 <웃음> 어, 너무 아너 <바빠. 웃음> 뾰족뾰족해서 그래 마음이 너무 아 <웃음> 진짜 아파 졸겠네 나이 서로 먹고 질질하네 크림이다 <웃음>